Next stop. Queen. Queen. Queen station. Arriving at Queen. doors will open on the right. Next stop. Queen. Queen station. Arriving at Queen. Mm. Let's go. Let's go. Today, we came to eat brunch f r o 아 h e e h e o o e a g o o 분위기 너무 좋죠? 제가 예약을 안 해가지고 저는 바에 앉아있어요 바도 마지막 남은 딱 두자리 여기 이렇게 술이 있는 오늘술 안먹을건데 술을 있는 곳에 앉았어요 여기 메뉴는 정말 티피컬한 그 뉴욕의 브런치 메뉴를 다 가지고 있긴 해요 어지 안녕. 아, 아, 나 여기 와봤어. 아 진짜? 안아 어제 그 그래서 그거 같이 했나? 이제 가고 이제 몰래 가야 되니까. 어. 우 어, 좋아 좋아. 이거 뭐지? 그거랑 그러면 오믈렛 같은 거 하나 더? 좋아요. 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오, 이거 뭐야? 섞어 마시라고 설탕 넣으라면으려라난 설탕 안 먹어. 너무 설탕. 음. 우리의 브런치, 커즈 베이스는 치열했어. 다 왔습니다. 이거는 와플. 이게 버터가 특이한 거였지 아, 이건가 봐. 베이컨. 베이컨 버터를. 아니. 베이컨 와플? 먹물래? 아니면 저거 실험하고 먹으면 되지. 그니까. 고맙겠습니다 네, 버터가 그러니까 춥지가 않아요. <웃음> 내가 방금 더 먹을게. 얘를 오늘 폴리에가주리스이폴이스 버거. 그스가 폴리스가 폴리가 폴리스가 폴리스리스가폴리스 처음으로 크리스티에 와보네. <웃음> 아, 그래. 너무 예쁜 크리스티입니다. 이 사람 컬렉션이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쉴 새로 판매가 되는데, 하이라이트는 갖고 올 거야. 어. 여길 거야, 나. 그래 이분은 주얼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시면서 갖고 계신 주얼리 셀렉션을 지금 옥션에다가 다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티 옥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34캐럿짜리래요. 미쳤다. 엄청 엄청 비싸겠죠? 근데 저는 주얼리를 잘 몰라서 이런 게 비싼 건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이따가 이제 주얼리 하시는 분들한테 응.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응. 컬러가 높은 거고, 뒤는. 응. VBS1은 아. 이제, 그리고, 응. 포텐셜 응. IF라는 거는 응. 잘 커팅을 다시 하면 한등 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그렇군. 그냥 이거 보면 비싼 거구나. 이 정도? 응. 근데 응. 언니는 응. 정확히 얼마나 비싼 거구나는거 엄청 응. <웃음> 비싸다. 아. 허? 저 저거 뭐야? 저거 진짜 흰.. 머더 스타일의 그냥 할티예내이것보다 응. 이것도 너무 예쁘다. 신나는데 색깔이 되게 진하네. 그래 언니가 그랬잖아. 그때 방클리프 아나펠이 예전에 이거. 만들었던 게 되게 희귀하다고 는지 음. 음. 오래되네. 이게 그거구나. 거.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응. 그치. 최 완전 최신은 아닌 것 같아. 이름모를 비싼 것들. <웃음> 그저거까지막 매일 이렇로 계속 파는. 응. <웃음> 응. 그래도 이게 다 이름 있는 제품이네. 내기에는 응. 응. 불가리 카르티에 아, 막 이렇게 막다 이러니까. 아, <웃음> I was thinking calm here first and the l o n s t r u c t r e years ago. o years ago. Oh. Uh, and we are going to t n b o h e r e It's a it's a c o s Not <a> 무조건 무비. No, no, no. We have a a l i 아니 근데 언니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 이가아 u l e o e In U.S. style? Almost the same. Like, it yeah, it should be similar. Similar. Yeah. similar. Mm. They're just slightly ex more expensive than the U.S. style. s i n d by Bulborea. Yeah. I m mm. a n d the yes. size of GyoA colors. Mm. So, yeah. Okay, look. Color. Mm. <laughs> good, good to see you. Welcome. h o w are you? Good, good to see you. Oh, uh, last year, d i you like it? I d o n I k n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웃음> 여러분 여기는 크리스티 또 다른 경매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다 경매에 나온 이런 주얼리들이랑 이런 걸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살수 없겠죠? <웃음> 이게 이쁜건 <예쁜> 알겠어 <웃음> 그쵸? 이거 자세히 보면 까르띠에로 써있는데 블링블링해 홀링 예쁘다 이렇게? 응 혼자 착용할 수 있겠어? <웃음> 디테일이랑 음, 이런 거 혼자 착용하는 거같 <웃음> 네 여기가 관광지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있으면 먹는 거 추천. 여기가 분위기도 좋은데 밥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에요. 파스타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추천. 저기 앞에 가족들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저보고 유튜버인 것 같다고 막 찾아보는데 너무 깜하하긴 한데. 열심히 찍는 중입니다 네, 분위기 좋죠 여러분 보통은 여기가 여기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주말에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 주중에는 뉴요커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 바이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진짜, 진짜 추천입니다 진짜 레시피가 없대. 어때? 네. 음. 어때요? <웃음> <웃음> 먹기도 전에 어때요? <웃음> 입에도 안 들어갔어 <웃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언니 이게 뭐라 그랬지? 무슨 프로세코 여기 와인 잘하는 언니가 추천하는 스파클링 와인 프로세코 나왔습니다 되게 양이 많다 언니 거는 언니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아다네 같은 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 이게 터지겠는데 <웃음> 여기가 진짜 많이 나와 맞지?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시원하니 좋다 <웃음> 추운 게 아니라 약간 시원해 오. 여기 되게 <웃음> 오랜만인걸? <웃음> 맞지? 오랜만 찍으려고 하니까 안되도록 10시부터 5시까지 회사에 한번 들어봐 혹시 민감 세수 있어?